줄이 자주 끊어진다라는 경우도 있고 탁구도 라발을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운동의 이제 장점을 보시다시피 라켓이 좀 작죠. 예, 작은 이유는 양손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스포츠야 되거든요. 그래서 라켓이 길면 절대 주 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적합하게 양손을 다 볼륨 쓸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공이 사실의 특성도 있습니다. 공은 사실 이것이 기성제품이고 저희가 개발한 공은 사실 아닙니다. 어, 보시면 나무는이하자 딱딱한 거라면 공 자체가 헤드 부분이 소프트한 스포츠 형태로 되 있어서 탄성은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힘을 어느 정도 가격해줬을 때 공의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살짝 쳐주면 누구나 쉽게 공을 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힘을 강하게 주면 말 그대로 이제는 하나의 스포츠로서 더재밌게 즐길 수 있는 요소가 거기 탄생이 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진행되어 왔던 과정이고요. 어, 사실은 이제, 작년 평창거리부터, 어, 외국, 그, 대표스 팀을 이제 의식을 해가지고, 저희가, 어, 테스트 베드를다 해봤습니다. 해외에 지금 현재 8개국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놀랐지만, 해외에서는, 네, 절대로 이런 스포츠를 경험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요. 더구나 요새 BTS가 많이 뜨니까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사실은 코코가 많이, 많이 가는 이런 디자인이 좀 촌스럽다고 보시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도. 네. 비교적 싼 편이 아니었음에도 불하고 실제로 구매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국내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잠재적인 가능성을 충분히 타지을 해봤습니다. 뭐 저희가 사실은 용품만 파느냐 사실 그렇지 않고요. 어 여기에 따른 저희가 이제 민간 자격도 심판 지도자가 등록이 다 되어 있고요. 어 그에 따른 지도자들도 양성성 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MOU를 대학하고 외었는데요그 대학에서는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 지도자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다른 나라들도 그런 모델을 해외로 더 지출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이제 어요 경기 장면을 보여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오다 보니까 요 옆에 공간이 예이 공간이 저희들이 경기장을 만드는 게 충분한 조건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 이 스페이스 공간이 작은 데서할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예이 교회 마치면 한번 이렇게 라인을 그려보고 실제로 네트워크 설치해서 실제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이따가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사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받고 또한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상당히 많은 수익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정의사. 여기서 어, 미치지 않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어,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의 위험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더 더욱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상당히 좀 컨설팅이 남쁘셔가지고 아, 그러시죠. 제가 동영상은 있긴 있는데 시간이 하게 되요 지금은 좀... 예,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계속 기르려 이제 식사 하라는 거나 이제 올라가는 게좀 제한이 있어서 약간은 좀마을 이렇게 <웃음> 제한어요그 다음에 특허기술의 적용을 위해서 이제 개선된 태극리턴의 구현에 대한 기술를 먼저 지키기 위해서 선행특허 분석을 통한 특허기술 창출 멘토링을 진행을 했는데요. 특허기술 창출을 위해서는 이제 적용 가능한 기술을 타겟팅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 이제 특미리턴의 경우에는 현실과 이제 가상현실을 구분해서 적용 가능한 기술을 타겟팅했습니다. 현실의 태극리턴 적용 가능한 기술로 사용자 또는 이제 경기 모니터링 기술을 타이팅하고, 가상현실의 태극미탄의 자동 강화 기술로 실감형 콘텐츠 기술을 타이팅했습니다. 현실의 태극미탄의 경우, 이제 신고하면 없는 상태에서 경기 진행할 때, 판정의 불명확한 점과 득점 기록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경우, 경기의 흐름이 깨지는 그런 불편함 등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제 극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스포츠에 적용된 센싱 기술과 IoT 기술에 대한 서미트커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서미트커 A1, A2, 어, A, A1, A2를 이제 분석한 결과 선수 및 공에 센서 부착하고 센서 컴퓨팅 디바이스의 통신을 통해, 어, 센서에서 센싱의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한 정보 생성하고 정보에 기초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을 파악게 되었습니다. 테형타턴의 경우에도 이런 기술적 내용을 적용하고 확장하여 이제 셔틀복이나 라켓, 라인, 선수 등의 센서를 부착해서 센싱 데이터를 생성하고 무선 통신을 통해 이 센싱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기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제 두명 이상의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이제 공유해야태테크터턴의 경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원스 공간 및 시간이 지작되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라켓 스포츠에 적용될 때 가장 현실 기술에 대한 선행특허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선행특허 B1, B2를 분석한 결과 스크린을 구비하여 스크린을 표시는 상대방과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이제 기술적으로 우가능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선행특허 B2에서 홀로그램을 이용하는 기술을, 반응형 홀로그램 기술, 어, 기술이 이루게되는데이 반응, 반응형 홀로그램 기술 자체가, 주요 자체가 이제 쉽지 않고, 어, 이비용사업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제외하고, 어, 개발, 기술 개발, 어, 특허 개발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이제 어,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이런 선행특허 구성 결과 토대로 두 단계로 나누는 특허 기술 창출이 가능한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첫 번째 단계는 태그민턴의 센싱 기술과 i 이오 기술을 적용하는 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레이저 광으로 경기장 라인을 생성하고 셔틀콕의 이남 o w 를 센스를 이용해 자동으로 판단하는 기술이나 데스맥 기술을 적용하여 셔틀콕의 이남 o w 를 자동으로 한정는 기술 뭐 등등은 이제 저희가 어, 도출을 해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어, 내용은 격제는 않았지만 더 많은 기술들을 어, 도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 두 번째 단계로 온라인 게임 구현과 관련해서 예, 셔틀콕 발사고나 셔틀콕 수고도 스프링을 구비한 온라인 게임 시스템을 구축을 어, 할 수가 있고요. 그 온라인 연결 상대방과 상대방 쪽에 있는 셔틀콕을 실감형 콘텐츠로 구현을 해, 하고 상대방 이미지 를 스크린을 표시하고 이제 상대방에게 타격된 셔틀콕의 계정에 따라 셔틀콕 발사하고 셔틀콕을 발사를 하으로 이제 경계를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이제 진행을 해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1과 스텝 2를 적용을 뭐 단계별로 좀 진행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어, 물론 이제 스텝 2의 어떤 어, 특허기술 창출을 위해서는 스텝 1의 어 그런 기술들이 같이 접목이 돼서 진행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현관됩니다. 네, 스텝 리 위에서 제시된 기술들로 이제 어뭐 특허가 가능하다. 뭐더 여기에 부화적 기술적인 요소들을 더 넣어야 되겠지만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예,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이팩의 김지훈입니다 저는 그, 여기, 어, IT 교육을 작년부터 어,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어, 제가 교육도 해드렸었던 그 태극민턴에 대해서 상표하고 디자인을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대해서 좀더 필요한 것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태극민턴은, 어, 2018년도 디자인이 등록이 되었는데요. 태극미터는 뭐 구성으로 보자면 선작의 역할을 타격할 수 있는 판이 있고요. 그 판에 태극무늬하고 다수의 구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하고 유사한 디자인이 있는가 살펴봤는데 어 2018년도 8월 1일에 태극무늬가 없고 원형과 좀 다른 삼각 구도의 통공이 형성된 유사 디자인이 등록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태국미턴하고유사 디자인 패드미턴, 저, 지금, 요거를 패드미턴이라고 하는데요. 태국미턴 패드미턴. 이두 개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유사한 운동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국미턴에 대한 다양한 디자인에 대해서 보호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가장 먼저 태국미턴은 통공이 없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통공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통공이 없는 라켓으로도 이러한 태국미터 같은 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통공이 없는 라켓도 좀 디자인을 o t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통공이 변형된 디자인이 유사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통공이, 그 구멍이 원형만이 아닌 다양한 어, 형태로도 디자인을 m a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또한 태국 무늬 중에 다양한 무늬 이 태국 무늬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으로 바꿔서 디자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태국 무늬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디자인을 접목해서 또 다른 디자인 추론을 진행해서 결과적으로는 디자인에 대한 탄탄한 방어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표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상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태국 인턴 해가지고 상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 상표에는 뭐 게임 기구랑 지도업 등 현재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어, 사업 연형의 보호를 받을, 수 있,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상표를 보시면 상표, 이 상표인데요. 상표를 보시면 어, 셔틀복도 있고요. 셔틀복도 있고 라켓도 있고 음향 상징도 하고 있고 원형의 도형 그리고 본문, 명문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된 복합 상표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3자가 이 부분을 좀 변형을 시켜서 아니면 빠트려서 사용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방어하기가 좀 불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이 상표가 등록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대표님께서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먼저 국국 어, 명칭, 우리가 국문명칭 태극미터 아니면 TGMT 이런 식으로 명칭, 호칭에 대해서 먼저 출항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 도형이라고 하는 네. 부분은 항상 변형이 될수 있고 뭐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확정되는 도형에 대해서는 도형만 따로 소표를 출원해서 각각 별개로 보고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제가 선표를 찾아보니까 태국 월드 스포츠 회사 이름에 대해서 상표가 아직 출원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뭐 고려해서 출원을 하고 어 지구업에 관련된 어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업무 협약이 진행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해외 진출 예상 국가에 대해서도 뭐 특허를 출원하셨지만, p c t 를 출원하셨지만, 상표에 대한 마드리드 출원, 또는 개별국 출원을 좀더 하셨으면 좋겠,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우리 상표에 대한 이런 도형들도 출원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태극 윈턴 이 라켓에 대해서도 상표를 출원할 도형상들도 출원해서 연구 보호가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보호기간이 15년인데요. 상표 같은 경우는 상표의 경우에는 디자인, 아, 상표의 보호보다는 10년입니다. 그러나 10년이 됐을 때는 다시 연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연구보호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 15년 이후에 저 태국민턴에 대한 디자인 권리가 소멸이 되면 저 태국민턴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제작을 구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 도형 상표에 대해서 라켓의 모양을 상표로 추정하고 보호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하고 상표로 이중적으로 어, 보호를 통해서 태국 미터에 대한 권리범위를 확대하고 탄탄하게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상표하고 디자인에 대한 멘토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디자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또 이를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업자분은 교육 교재에 대한 저작권, 마켓 디자인,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등록, 그리고 표장에 대한 상표 등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그외 저작권으로 무엇을 더 보호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양손으로 이 채를 잡고 하는 이런 영을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시도의 마켓 스포츠 이 아이디어 자체도 보호받을 수 있,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볼수 있지만 사실 창작성이 표현되는 것만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에서는그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소설, 시와 같은 어문이라든지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그리고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이런 것들이 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캐릭민턴의 경우에는 제품 디자인이 미술 저작물로. 또 후에 광고 홍보를 위해서 캐릭터를 개발하게 된다면 그 캐릭터를 r 어, 술저 a c 로 그리고 그 교육사를 업무 저 e v 로 교육영상을 영상 저 a c 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a c h a r a c t e 교 whoever is a character, whoever is a character, whoever is a 한층 더 두껍게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저작권 등록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그 어떤 저작권을 창작하는 순간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이것을 창작했다는 사실만 입증한다면 저작권은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굳이 저작권을 등록을 하는 이유는 창작자에게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제53조 상황에서는 저작권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그 저작권의 저작자로 그리고 창작 연어리 또는 맨 처음에 공표 연어리의 창작권도 공표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추정이 된다는 것은 이 저작권자가 자신이 이것을 창작했고 언제 이것이 공표됐는지 입증을 할 필요가 없이 그 입증 책임을 경감되고 이것을 반대하는 다른 사람에게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저작권자는 저작권 분쟁이 있을 때 타인의 저작물이 본인의 법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타인의 저작물이 본인의 저작물을 의거해서 창작 기간 것들을 모두 입증해야 되는데 이렇게 입증할 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저작권등록제도를 통해서 그 전제 사실을 법률상 추정이 된다면 이런 등록제도를 통해서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에도 좋습니다. 저작권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이 저작자의 실명과 종류 창작 연월일, 8일, 공표 연월일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왼쪽 하단을 보시면 실제로 지금 태국민넷에서 등록한 저작물에 대해서 공개된 정보들을 보더라도 이 창업자의 성명과 창작 연월일, 8일, 공표 연월일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저작권 또는 재산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거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타인에게 사용권을 허여줄 수 있습니다. 창업자가 태국민턴을 개발만 하고 창작만 한 다음에 이거를 제 산자에게 양도 양도해서 판매를 하게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으로부터이 창작 디자인을 양도받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 저작권은 뭐 저작권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국제권, 배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이런 권리들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작권 양도라고 하면 이를 전부 양도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어,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어,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양수인은 그 해당 권리를 그,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작권을 전부 양보, 양도하는 경우라도 2차적 저작물 자세기까지 양도하는 것을 특약한 것으로 볼수 없습니다. 이는 어, 저작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 따라서 2차적 저작권을 포함한 양도 해야 한다면 그 부분은 특약으로 계약서에 적시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작권자는 저작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허락은 그 자,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제3자가 그곳에 이용하게 허락하는 것인데 저작권법에 따르면 허락받은 이용 방법, 조급받 범위 안에서 그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권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가 참고로 넣어놨는데요. 이 저작권이 한국문화정보원에 신탁이 되어있고그 경우 공공저작권 이 신탁관리 시스템에 요청을 해서 공공저작권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작권은 실무에서 굉장히 많은 <웃음>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작권과 상관없는 사업을 시작하시더라도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 저작권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꼭 사전에 걸을 확보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부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 기업가 정신체단하고 같이 하고 있고, 저국에 딱 33명, 민족 중국 중사도 있는데, 어쨌든 33인이 멘토로 참여 사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대전 춘청 쪽에 어, 총 적반에서 네 분이 어, 대전 충청을 지금 맡아서 어, 멘토, 전달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멘토리센터는 이제 벤처 참업를 해본 사람들. 그래서, 어, 태극미터, 그 박기범 대표님, 그,를 봤는데 저희 사실은 이런 멘토링을 제가 처음 해봅니다. 예. 서명 멘토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제품과 같이 한번 일단 두드려보고, 어, 실제 그런 체험을 좀 같이 하면서 이런 멘토링을 하는 게원래는 맞죠. 근데 이제 네. 프로그램 특성상, 어, 늘은는 간단하게, 그 사업 케이스를 토대로 해가지고, 멘토링 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추후에 좀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깊은 공, 좀 교감을 가지고 멘토링진행하게 힘든 겁니다. 어, 제가 맡은 게 비즈니스 모델이죠.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알렉산더 오스토바드라고 그 비즈니스 모델을 책을 네, 지으신 분인데, 한번 보시죠. 하나의 조직이 어떻게 가치를 창조하고또 전파하면서 포착했는지를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페넥기탄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가치를 가지고 지금 전파를 하고 계세요. 근데 과연 포착하는 부분들을 지금 어, 잘 수행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들을 좀 확인을 가지고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차가 바이든의 제품, 그다음에 목표 시장, 고객 개발, 마케팅, 자금 투자, 투자빌딩 이런 측면에서 강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현재 그 우리 박기광 대표님의 상황을 좀 보시면은 제품 핵심 기능 한번 보세요. 핵심 기능이 이제 제품 아셨잖아요. 두뇌 활성화, 스포츠 상해 예방, 신체 균형 배달 치매 예방, 가족 스포츠 이렇게 이제. 뭐 하고 계시고 목표 시장은 초고중고 그 특수고등학교로 태권도장 그렇 태권도 운영하셨고 도장도 노인복지관도 있고요 직장인 동호회 방금 뜨끈뜨끈한 동남아 해외 좀 이렇게 에, 분포가 에, 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그 마케팅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도 홈페이지를 구축하셨고 블로그, 밴드 또 카페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6학기간 시점 메일도 보내고 계시고 그 다음에 관광학교나 자유학교나 자유학교 자유학교를 취험으로도 하고 계세요. 맞죠? 네. 네. 어, 자, 그렇게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2년간 나는 투자가 필요 없어요? 라고 지금 하고 계세요. 2년간. 그리고 브라우드컨디츠좀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팀원은 어, 한 분하고 외국인 한분좀두분 그다음 대표님과 함께 새로운 이렇게 어, 사업을 좀 넘이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멘토링 아까 코치라고 얘기했잖아요. 상황이뭔는데어 제품을 지금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여러분도 하시잖아요, 그죠? 과연 제품이 제품에서 고객이 만족하는가? 그리고 사용자의 불만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알고 있는가? 네. 여러분들 아이템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초기 타깃 시장을 어디다 두고?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가. 그리고 투자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투자 없이 성장이 가능한가. 그리고 팀, 팀비딩은 어, 문제가 없는가. 자, 이런 측면에서, 어, 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 태극기 토는 어떻게 보니까 시장을 갖다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아이들에대해서 그다음에 기존 시장이 있고, 기존 시장이 재류 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시장이 있어요. 보시면은